안녕하십니까 12월 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증시가 힘을 받았었 지만 견조한 경제지표 결과가 금리 속도 조절에 도려 찬물을 끼워진 형국이 되었네요.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6.5로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10월 대비에서도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서비스업 경제가 상승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빅스텍 가능성은 속폭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수요 부진으로 인한 중국의 생산량 축소보도에 6% 이상 하락했네요. 유가는 장초반 500플러스의 감사함 방침 유지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으로 상승했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어 다시 하락했습니다.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했지만 을 견고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산타랄리의 가능성을 앞두고 증시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나타내줘야 하고 중국의 봉쇄 및 규제 완화 소식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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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빌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5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3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